Okay. 구독과좋아요를 눌러 봐. 알람 설정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이루루루루루루루루요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웃음> <웃음> 저분 우지를 쓰드기로. 대전에 왔고요. 제가 왜 대전에 왔냐? 이분, 안 야, 저도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치예요? 다시 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현입니다. <웃음> 네. 오늘 저희가 대전에 왔고요. 대전에 와서 뭘할 거냐면요. 홍루이젠 네, 먹은 거예요. 홍루이젠 먹으러 대전 왔어요. 네. 홍루이젠 네. 홍루이 대전 본명점이 손문 음. 났대요. 진짜요?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 네. 나쁘지 않대요 <웃음> 진짜요? 네, 대박이래요 네. 근데 그 케이님이 한번도 홍레전을안 먹어본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네저 한번도 바꿔주세요 이거 먹고 바로 돌아가야죠 아, 맞아요, 또 아, 아, 맞아요. <S> <S> 내일은 또 주일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야겠네요 오 토요일이고 홍레전 먹어야 되니까 두시간을 걸쳐서 2가간두시간을 걸쳐서 주문됩니다 잔뜩 싸가야지 네는요 그렇게 안 돌아가고요 저는 위러브 예배 갑니다 그래서 오늘 모스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콩홀리전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o. 따단 딴 따단 아저 진호님만 몇 분까지 추억을 사는데 그것 제일 어려운데아유명한네 역시 여기가 맛집이야 맛집.. 맛집이라고요? 그, 지금 변명을 지금 아, 아 그니까 매진이 되지 난 깜짝 놀랐어 무슨 하실 거예요? 어? 하나. 홍루이젠 매진이 됐어요. 그니까. 이 스타일 김치볶음밥 하나랑 네. 치즈 돈까스 하나 주세요. 예. 저희는 지금. 네, 들려려있어요 들려. 갑니다. 모건대학교에 네. 도착했습니다.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줄이 서 있네요. 진짜 많은 사람. 저희도 네. 들어가 네. 계시고. 네. 와. 어, 예리입니다. 사람 진짜 많네요. 와. 이번에 지금 200명이야. 아 200명이 있는 거. 그렇게 많아요? 와. 대박. 왠지 사람 이 진짜 많더라. 사실 여기 이제 10대 20대가 되게 많이 모여 있어요 저희 청소년들 청소년들 사실 세상 문화라고 해서 우리가 다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는냐가더 중요한데 좀 앞으로 그런 세상 문화 안에서 살아갈 여기 보인 저희에게 혹시 나누고 싶은 얘기는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있으실까요? 어쨌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배운 것을 고집대로 지키지 말자가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되죠, 지키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과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제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그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So dark, yet yeah, 혼자 남겨줄게 그랬어요. 네, 아, 좀,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어, 시간이 좀짧아서좀 아좀 급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뭐, 뭐 저를 떠내는 자리가 네. 아니기 때문에 <웃음> 좀 프레이즈가. 망했어. 멀지습니다 수고 <웃음> 네, 네. 아, 네. <웃음> <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듣고 을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을뽑고 그는 나와 더으로 먹으리라. 아멘. 네. 리 스타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제 앞에 그 스타분이 있습니다 저희 스타분을 얼른 만나보고 싶네요 호민 저번에 구독도 가고 오예 오니 오케이 구 구독성. 저희, 저희 구독성을 도할 수는 내가 구독성을 골랐다가 네. 너무 음심해진 것같지 그때, 그때 배우기 못 타고 왔어? 제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왔어 진짜 빡세게 왔고나사 한번 찍어주죠와 진원아 하나 간다. 네 어떻게 하는 거야? 진원아, 어, 진짜야. 너 얼마 만이니 너? 저의또 다른 스타분을 지금 만나러. 허니가 너를 있습니다. 엄청 궁금했단 말이 네, <웃음> 야 허나 진원이가 너한테 인사 러왔잖아 인사 나왔잖아. 진원. 진원이 인사 나오면 하면 어떻게 해? 야 니가 인사 나올 줄 몰랐어. 아 진짜 말못는다고도 얘기 안 했어. 예, 쉬엄치 데 왔대. 야너 보고싶었어 전도사 야너 뭐하는거야 인사하러 오게 하고 전도사님이 워낙에 성품이 좋으셔가지고 아, 아, 제가 이러고 아, 있는 그 아, 그 k 갔어요 아까 왔다가 갔어 <웃음> 저의 마지막 스타를 만나러 왔습니다 저의 마지막 스타를 만나러 왔습니다 나, 마지막 스타를 만나러 왔습니다 마지막 타 마지막이야 제마지 <웃음> 그, 그, 아... 아... 미안하다.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니... 너무 쉽겠는데, 야. 어. 근데, 아니... 너무 어, 아... 니 왜요? 개그는 얼이나진 아... 서 아, 근데... 이게 아, 내가 볼때친게 아, 아, 문제가 아니라 구독성이 너무 음침해 아, 내가 예측에만 아, 본거같 아, 진짜로 위험했시어 <목소리> 다시 해야돼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너무 다시 해야다, 음침해 너무 음침한 거 같아 다시 맞아. 야 이벤트 잘했더라 아, 야, 아주 챙겨보고 있어, 있어 아주 잘하고, 아주 잘했어 아, 저는 이제 수원으로 가는 기차를 타리고요 음, 집에 가서 사역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오 서둘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러브 예배를 처음으로 갔다 왔는데요. 열심히 한번 담아 모려로노록했습니다오 영상도 재밌게 봐셨다면 주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